알기 어. 아기도 따라 있어 지금 들었죠? 일단 여기 올라와. 자, 앉으세요. 오늘의 메뉴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그냥 간편하게 만두, 아기는 새우 볶음밥. 오늘은 아주 단촐해요, 메뉴가. 미안한 차례 엄청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장난이 없습니다. 자. 오이고이고. 그리고 엄청 쪼놀았어요 나의 젓가락, 갖고 왔는데, 분명. 항상 갖고 온 젓가락이 어딘가 없는 매직이 펼쳐져요. 이거 너가 자꾸 먹어야지.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그렇지 봐봐. 이렇게 해서, 뽀로로, 뽀로란니 아! 갑을 병 모두 위에 있는 천재가 등장했어요. 이 친구는 천재예요.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구을 통해서, 아, 맛있겠다. 냠냠냠. 뽀로로는 자기가 숟가락질한데, 봐봐. 뽀로로도 할수 있으면 초록이도 할수 있대 냠냠냠냠냠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은 이런 인지가 안 돼요 아, 그래도 우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밥이 너무 조금이라서 밥을 좀더 갖고 와야겠다 너무 슬프게 내일분으로 담아둔 걸좀 덜어야 돼요 이럴 때왜 슬프냐면 그럼 내일 밥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끼, 두 끼씩 해놓는 엄마로서는 어, 알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듭니다 음. 음. 음. 음. 어 맛있어. 어또또또또 어, 했어. 또, 또, 또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어. 여깄다. 찾았다.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볶음밥.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랑. 이런 애교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나면 저까지 기분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애기 낳고 나서는 이렇게 을에게 집안에서 애교를 부리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애교는커녕 뭐랄까요 그냥 경찰만 안오면 다행이다 우리 <웃음> 집만 <웃음> 그런 거 아니죠? 뭐 혹시 애기 낳고 나서 부부싸움이 더, 더 줄어들었다 하시는 집 있으면 댓글 달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 어! 알겠죠? 따라했어 지금 들었죠? 알겠죠? 아니야. 음, 음. 만두? 어떤 어양에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불쌍하게 보는 거 아니지? 제가 이 친구 음악 수업도 같이 담당하거든요. 음악 약간 노래를 요즘에 좀 하기 시작했어요. 보여드릴게요 곰 3마리 응. 아이고 잘 먹었다 새우 있다 새우 여기 새우 그렇지 응. 진짜 너무 칭찬합니다 응. 다 먹었어 응. 우와. 우와 예쁘다 와 잘했다 박 응. 이제 칭찬으로 두 개만 줘두 알만 줘도 많네 아이들 잘 먹는 음, 오늘 진짜 수월했다 아아 고맙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응. 먹어 그렇지 응. 아유 착해라 아이고 이제 학교 들어가도 되겠어 배려심이 아주 그냥 끙끔아 응. 이제 뭐가 웃긴 거죠, 여러분? 웃겨요, 봐봐. 무섭죠? 무서울 것 같아. 아, 은또 회식이라고 술 먹고 어 요즘에 이 친구가 아침에 일어 때마다 까꿍하면서 일는데 진짜 조기. 진짜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여운 알림 모닝 알람은 없대. <웃음> 웬일이야.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먹었지. 이러면 영양 선생님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음. 오로지 이 친구가 잘 먹는 것으로 다음날 메뉴도 음. 결정되고 뭐 학교 실적도 자 결정이 되고 음. 모든 게다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알았어, 음. 가자. 빠빠빠, 이제 다 먹었어. 잘 먹었다, 이제 졸리다. 아 음. 어, 빠빠빠, 해. 빠빠빠. 알았다 음, 물, 물좀만 먹어 아이 이뻐라 아이 이뻐라 머리다 콕 그렇지 <웃음> 다 먹었다 다 들어옵니다 안기는데 안 행복하겠냐고요